어? 저거 한 방이긴 해. 해볼까? 기다려봐. 가자. 죽었어. 죽었어. 죽었어. 안 죽을 죽었어. 것 같은데? 나이스! 뭐 하는 거야? <웃음> 아니 저... 저 질문... 아네 안녕하세요. 오늘 네. 네. 아 오늘 리타라는 광고. 아...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캠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는 지금 유명하거든요 이 어플 많이 쓰신 분들 이거는 이제 듀오 시스템인데 이제 듀오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아, 되게 이쁘신 분들 되게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롤 롤 체, 발로란트, 서든어택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제 다 같은 게임을 할수 있고요 저는 첫 번째에 있는 쭈님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어? 출연, 안녕수야, 가재맨, 코뚱인 조충영, 오지짱, 베크 야 이분 유명하신 분이네 아 티어도 볼수 있구나 플래티넘 3이면 높은데?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리뷰도 볼수 있죠 멘탈 좋고 열심히 합니다 500을 축하드려요 다음에 꼭 이깁시다 재밌었어요 친절하세요 강철 멘탈 텐션이 높아요 저한테 딱이죠 이제 여기 보시면 채팅하고 의뢰가 있는데 이렇게 코인으로 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또 99% 할인이니까 이제 거의 얼마냐 이제 천원이라고 치면 이제 100원 100원이라고 네,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의뢰 가능할까요? 아, 반갑습니다. 예, 어, 롤, 롤 가능한가요? 이런 식으로 이제 채팅 어플을 치고 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아, 됐다. 어, 네, 반갑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제 으레 습니다 으레 닉네임, 어, 제 알려드릴까요? 아, 네, 저 알려주세요. 뭘로 초대드리면 되죠? 어 제가 리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? 엄마가 섬근을에굴다러가면집문 잠금? <웃음> 아... <웃음> 어. 서포트로 가도 될까요? 혹시 아, 어디 가시나요? 어 저는 미드 아니면 원딜 가는데 원딜로 가서 유미 제드 한판 할래요? 유미 제드요? 네. 어저또 유미 엄청 잘하는데 오케이 고고! 아 유미를 잘해요 아 예.. <웃음>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혹시 저.. 네. 누군지 아시나요? 유튜버예요? 네. <웃음> 아유튜브세요아 네. 어 잠깐 누군지? 아 유일님? 예 네, 맞아요. 아, 혹시 제드 유튜버 대박이다. 아시는 분들 있어요? 그 제드 구근이. 착을 처치했습니다 <웃음> 제드 구근이 뭐 아니 왜요? <웃음> 아저뭐 잘못 말했나요? 잠시만요. 아 맞아요 제가 제가 그 제드 구구예요 사실. 아, 제드구구 님이랑 또율천고최현우님 알아요. 더 제드구구랑 율천고 최현, 최현우랑 같은 사람인데요? 아, 같은 사람이에요? 네. 아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<웃음> 아, 혹시... 유대생 님그콤보가 엄청 유명하잖아요. 아, <웃음> 그거 알아 알아. 그거 봤어요. 아, 봤어요? 네. 아, 아니, 제드... 근데 또 와... 네. 제드하는 남자 어때요? 제드 진짜 멋있죠. 저 제드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. 아휴, 또 오늘 한명또 울리겠네. <웃음> 아, 과연? 한번 보겠습니다. 진짜 롤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. 롤 잘하는 특히, 사람? 네, 특히 제드. <웃음> 아, 그거 본교정이에요? 이게 본캐는 아니에요. 아, 저 본캐 알려드릴게요. 어, 진짜요? 혹시 진짜 가능한가요? 어? 아네 본캐 친추 가능하긴 데오 영광입니다 아니 아 이거 이거 이거 본캐거든요 이거 링볼이라고 해가지고 링볼이요? 네 한번 검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바로 그냥 친추 넣을게요 아 친추 아 친추는 거기가 꽉 차서 아꽉 찼어요? 아네 이걸로 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. 아니 그랜드마스터 챌린저 가신 분이시네요 아네네 <웃음> 그런 분이랑 내가 또 이제 같이 드오를 한다니까 좀 <웃음> 대박 설레네요 전멸 들너 혹시 유미로 전멸 들었니? 아니 아니 나.. 야 우리.. 어 근데 왜다이야맞나 잠깐.. <웃음> 자, 잠깐만.. 큰일났네.. 상대가 다이아 1위야 잘할 수 있겠어? 나는 괜찮아! 나는 벌써부터 이길 생각밖에 없어 <웃음> 유미 한게임 0퍼 0.25 <웃음> 이길 수 있다 오케이 확인 가자 가자 이기로 가보자 나한테만 타야 돼 <웃음> 알겠어 우리 라인저 받으면 먹어될것 같은데 우리 우리는 기... 6렙부터야 큰일 났다 이러면 큰일 난 거야 어 얘네 방풀이다 오 그런 거 좋아 그치 그치 어. 대신 맞아주잖아 나이스 나이스 나 내려가서 와드 박을게 나 탈진 있어? 어 좋은데? 어 탈진 걸어줘 나회도 있고? 너무 좋은데? <웃음> 아! 나이스! 나이스 아 근데 선취점 아 빨리 먹은거좀 아쉬운데? 까비 어얘얘 됐어 됐어, 쏙만 먹음. 어,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. 아, 어. 아, <웃음> 아니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어, 그렇지. 좋았어. 어. 아 실수했다. 좀 아쉬운.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. 아쉽긴 했는데. 내가 너무. 아유, 이거, 이거 타봐. 이거 타봐. 이거 타봐. 빨리 와봐. 어. 어때? 이야! 이거 뭐야! 이게..이게 제드가 이게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제드가와 진짜 멋있다 나 노래기 것 타는 것 같아 어 여기서 기다려봐 여기서 기다려 아 어, 내려 내려 내려 아, 어 내려 기다려 아뭐 보여주나? 아니 아니 똑같은 거긴 해? 아 그래 3위? 차량 갈게 <웃음> 아니 잠시만! 아왜 버려! 아니, 너가 안 왔잖아. 빨리 타라니까. 아유, 아, 진짜, 이거 더 W 쿨. 이거 뭐, 이거 너프당했나? 아. 어우, 좋아, 좋아, 좋아. 어우, 좋지. 그냥 이래야지. 풀릴 는 없어, 애쉬. 좋아, 저거 다음에 원콤비야. 저거 잘 봐. 코드명 이제 사라진다. 오케이, 오케이. 와, 너무 좋아. 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일단 내가 Q.. 큐... 어.. 나, 나 탈게 이거 살수 있어 우리 나 맞아줄게 나.. 나.. 나, 나 괜히 느렸다아니아 아니, 아니 살았어 살았어 무빙으로 피해야돼 나 이.. 창구 나 아직 4레비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P 8층 있어? 확인 가자 나이스 <목소리를> 참.. 뭐야 내가 맞아줄게 내가 맞아줄게 내가. 아 맞아줄게. 아니 왜왜왜 왜, 우리 포타 이제 안 되죠? 와봐 와봐 와봐 이 자식아 오 <목소리라> 어, 이기나? 미니언 사이에 끼아 까비 오오 <목소리라> 받을 건데 유미, 야 이거, 타볼래? 오케이, 오케이, 탈게 탈게 탈게 탈게 이봐봐이봐봐봐봐봐이 오케이, 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아이비 탈진 빠졌어? 그 뭐야 어, 오케어오어이어케어 어 저거 한방이긴 해 해볼까 기다려봐 가자 죽었어 죽었어 와. 죽었어 안 죽을 것 같은데, 나이스! 뭐 하는 거야? <웃음> 아니 저 죽, 저 죽는 거였어? 너 지금 뭐한? 아, 아, 얘, 아 노힐이구나. <웃음> 아니 아노힐이구나 미안해. 아 나는 살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아 맞아. 나이스. 팀이었구나. 아 유비 나이스. 괜찮아. 너가 캐리하면 돼. 어, 나킬 쳐, 어떡해? <웃음> Can win. 뭐. 오, 저거 한 방이야. <웃음> 오, 뭐뭐뭐뭐 뭐야. 뭐, 뭐. 어! 우리, 아! 우리를 살수있어 네, 내가 맞떻게 내가 어떻 내가 어아 내가 어떻 내가 어떻게아 내가 판단 좋았다 인어떻그든 그 내가 어 내가 그 내가 어떻게든 내가 게든 내가 어게이어 어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어. <웃음> 어. 번에 우리가 마지막 쇼니일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와 아니, 아니, 아니, 오 <웃음> 와저레 너무 는데오얘들뭘 여기 내내 끝까지 있는데? <웃음> 야버리게 이거 어쩔 수 없어. 오지마! 제가... 내가 최대한 킬 줄게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웃음> 어. 아, 조이 아, 조이오오이오오오오 <웃음> 이 브론즈가 <웃음> 좋았다 그럼 아, 마인드 왜, 왜? 뭔.. 아뭔일 있었어? 어.. 마인드 너무 좋았어 굿굿굿굿 다시 두고 아 근데 이거 먹기 힘들 것 같은데? 나이스. 어, 아 먹긴 했는데. 호호. 생각해보니까 이지국은 못 먹아주네. 우리 이길 수 있어. 둘 우리 다, 이길 수 있어. 둘다 죽을 뻔했어. 아 잘못 받았다. 어, 콤보 한번 써볼까? 될 수도? 혹시 그 콤보야? 가능할 수도? <웃음> 한번 해볼게. 보여주나? 나등도 있어. 빠져나올 수 있는 거 맞지? 아! 나태테 와줘! 나한테 와줘! 나이스, 나이스! 우리 재중은 죽었지 마. 나이스! 어, 오케이. 게임은 이겨, 이기고 있으니까 나이스. 제들가다 만들었네. 와 이겼다 이겼다. 나이스. 와 이겼네. 굿. <웃음> 오늘 한판 음, 만족... 어, 만족스러운 그거였어. 시간이었어. 나도 나도. 고생했다. 내가 친추, 친추 걸어도 돼? 어. 좋지 좋지. 아 오케이, 오케이 내가 받을게. 오늘 고생했다. 어... 수고했어. 다음에 다음에 한번 더. 좋지. 다음에 해? 어 다음에 또 연락할게. <웃음> 알겠어. 잘 가렴. 음. 음.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선물을 할수 있어요. 저는 이제 선물을 할 겁니다. 네, 장미 케이스 전송. 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리타 광고 많이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말고도 되게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한두판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완료 아 리뷰 느낀점 다해 아 유미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, 아무튼 이런식으로 하는거니까 네좀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 리타 그리고 링크는 제가 올려줄게요 따로 I'm upset sometimes I know I get drunk sometimes